몇 시야? 이원을몇 시? 아아 해길새 아침이 밝았네 지금 해돋이 보러 가고 있는데 차가 겁나 많아 차가 막혀요 막혀 지금 아니 낮에도 이렇게 막히게 어차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봐 여기에 아저 지금 성산일출봉 있는데 광치계병 가고 있는데 아니 저 이렇게 나오면 아비기만 어떡해? 아비기환이야 아니 제주도 여기, 우리 동네가 이렇게 길이 막히는 데가 아닌데 새해가 되자마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어요 12시가 넘어서 새해가 되자마자 루키아와 텍사스 홀덤을 쳤는데 제가 무려 5만원을 땄습니다 여러분 55,200원 땄는데 200원은 깎아줬어요 제가 굉장한 쿨가이죠? 그래서 LG 모니터를 보고 있었는데 삼성 모니터를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모니터 하나 사니까 알아보고 있거든요 모니터 LG지 어 하늘이 점점 푸르딩딩 성산일출봉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 우리 여보야 저로 어, 세화쪽으로 빠져버릴까? 성산일출봉 포기하세요 여러분 <웃음> 성산일출봉에서 해돋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빨로, 빨, 아니, 빨로 빨리 지금 빨리 세화해변으로세화해변으로 어, 세화 <웃음> 틀었어요 7시 38분쯤에 해가 뜨는데 지금 7시 19분 도착입니다 어우 아슬아슬한데? 왜냐면 성산일출 이름이 성산일출봉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일출에 자신 있다는 거거든 다 일출봉 가고 있어 지금. 응. 바로 이, 이 판단, 빠른 판단. 이 판단요 응. 그게 나야 아, 여러분, 저 어제까지 40살이었는데, 1월 1일부로 이제 30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6월부터라고 들었던 거 같아요. 6월부터야? 지금부터 아니야? <웃음> 야, 이거 탈출하길 잘했다. 탈출하길 잘했어. 야, 이쪽도 적진 않아. 해안도로. 해안도로로 가자, 그냥. 가, 가, 가. 어, 해안도로로 가, 가자. 가, 가. 어, 왜냐면 또 세화 거기 가면, 가. 거기도 또 저기인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어, 어와 아주, 아주. 눈에가 팍팍 돌아가시는데? 아, 1월 1일부터 오늘 머리 회전이 기가 막힙니다 이 기가 막힌 머리로 어젯밤 12시경에 어, 루키아와 텍사스 홀덤 대결에서 제가 55,200원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음. 마스크 갑시다 갑시다 어 밝아 밝아 네. 딱 성산일출봉하고 저 섬하고 사이에 딱누면 되겠다 그치? 아, 몇 시야? 이 오늘 몇 시? 올해는 그런 계급 우리 하지 않기로 해요. 누님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름다우십니다. 안 아름다운데 아름답다고 하는 게 제일 나쁜 거야. 아름다우니까 아름답다고 하지. 박치기. 목동 박치기. 그런데 나름 다 밝았는데 해가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어 이제 올라올 시간인데? 오리오리. 해도지 망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해는 뜬것 같아 어, 해는 이제 올라왔을 시간이거든 어 여보 헬기 온다 손은들어손은들어손은들어손은들어이 그러니까 아는 헬기냐고 아니 그냥 모르는데 뉴스에 나올 수도 있잖아 어 나올 수도 있어 어 뉴스에 나올 수도 있잖아 태양 대체자 봐봐. 아 이거 꼬만하니까 얼굴에 나오기가 어렵다 여보 여기 올라오면 되잖아 아! 키 커! 아이 키 커! 아이 키 커! 그래도 우리 소원 들고 같아 그래 왜 나한테 빌어? <웃음> 왜 나한테 빌어? 야 여러분 뭐 구름이 있다고 해서 해가 안 비치는 건 아니니까 아니 소원을 뭐 얼마나 비는 거야 적당히 빌어 우리 셀카 하나 찍을까? 네 그래.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찍자 이렇게 일로 와. 같이 찍자 여러분들 웃어요 아, 8시야 지금 어 아, 8시야 와우. 꽤 오래 있었어 인생이 다 이런거지 인생은 미완성 케이스 와요 핸드폰 바었는데이 케이스 또 샀다? 역시 우리 루키안 대단한 여자야 왜냐면 왜냐면 이렇게 이런 케이스가 아니면 핸드폰이 깨질 것 같아서 잘 못쓰겠어 왜냐면 왜냐면 왜냐면 아닌데 아닌데 왜냐면 나 그거 입버릇대서길았어 이, 이 아닌데 왜냐면 내가 봤는데 어, <웃음> <응>? 그건 <그거> 아니던데 나왔어 <웃음> 뭐가 나왔어? 어해 나왔다 어, 나왔어 나왔어 아 잠시만 자 여러분 저기 태양 자 2023년 태양 2023년 해가 떴습니다 둥근 해가 떴음니닫아으아으 닫다 봤어 해야 잠깐 기다려 해야 해야 물건해요 아, 보여? 어 보여 그도 어, 봤다 봤다 됐다 아 됐죠? 자 이제부터 관람료 걷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야아치네자 관람료는 거리 순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제주도에서 어, 먼 곳일수록 어, 관람료가 좀더 챙겨주세요 목마른 자수미 물을 찾듯이 <웃음> 오늘 방송 받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는 일잘 잘 되시고 조금이라고 많이 버세요 조금이라고 돈 많이 버시고 어, 불로소득 챙기시고요 그럼 바이옴. 여기까지